여기는 연습장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놀랍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요 경상도에 있는 창량파리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인터넷에 되게 가격이 합리적이고 관리가 되게 잘 되어있다는 평을 보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떨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번 홀. 1번 홀은 95m네요 1번 홀은 95m고 어, 집 박스가 예집 박스가 그리고 홀은 완전 오르막 코스고요 그리고 어, 90도 더 쳐야 될것 같은데 거리는 직선 거리는 90도 좀안 되고 있는데 오르막 경사가 상당합니다 어, 여기는 되게 한적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를 여기 사시는 분 아니면 오시기가 힘들 것같아 근데 아침부터 은근 사람이 좀 있네요. 그래도 남자 프로님 혼자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 주민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변선아 볼을 너무 오랜만에 치니까 볼이 안 맞아. 어, 그림 상태 한번 볼까요? 그린 인조 매트네 <웃음> 뭐 <웃음> 당황스럽네 그린 인조예요 <웃음> 뭐지? 자 여기는 2번 홀 2번 홀이고 어, 9 5 m 예요 95m고 코스는 내리막이네요 1번과 반대로 95m 내리막 코스입니다 이 이번홀 옆에 보면 이렇게 그린들 막 보이시죠? 여기 왠지 코스가 짜집길 것같아 1인 플레이가 되기는 하는데 1인이 오면 요금이 좀 비싸네?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인저그린이랑 파팅은 이미 없을 것같아요 랜디 컨디션은 어, 글쎄요 3번 홀이 어, 4번 홀 그린 옆에 숨어있네 정선이좀 이상해 여기 3번 홀 거리는 48m에요 3번 홀은.. 어, 이거 웬 벙커 스크린 매트가 여기 와있지? 진짜 골 때린다 여기 <웃음> 48m고 여기도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고 여기는 진짜 거리 조절 잘해야 돼요 여기는 매트가 그 잔디가 매트라서 거리 조절 잘 하셔야 돼요 30만 쳐도 될것 같아 또,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예요. 4번홀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위에 있고요. 거리는 70m예요. 4번홀은 70m. 아까 2번을 그린 뒤쪽에 그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그린이에요. 그래서 4번홀은 70m입니다. 여기 정상이 되게 웃긴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동선을 이렇게 짜졌지? 코스를? 저기가 2번 그린이었고 저 옆에 3번 그리고 여기가 3번 이게 3번 그린이거든요? 그럼 4번을 치고 다시 또 올라가 위로 그리고 또 5번을 쳐 옆에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 운동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곳이네? 왔다리 갔다리 4번도 오르막이라서 짧으면 어프로치를 또 오르막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근데 잔디가 아니라 돌이라서 어, 스피드가 뭐 거의 그냥 떼굴떼굴 계속 굴러가요. 자, 5번홀은 어, 67m 그리고 어, 내리막 코스입니다. 그리고 그린은 아래 정면에 바로 있어요. 내리막 경사가 심해서 어, 50, 50m 정도만 쳐도 충분히 다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인조 잔디라서 충분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 요즘 동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이 많이 풀려서 그래도 잔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킥박스가 조금 하잖아요 그리고 어, 어, 오바놀은 우측으로 되게 많이 흘러요 그래서 좌측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공부 완전 우측으로 갔네 좌측을 본다고 봤는데 되게 많이 흘러요 그리고 여기 우측으로 많이 가면 해저드가 또 있어서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측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잔디가 아니라 돌이야 돌. <웃음> 어쩔 거? 자, 6번홀은 6 6 m 고요 역시나 연습장에서 떼어온 티박스 그리고 앞에 해저들 건너서 살짝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벙커 하나 있네요 여기 이렇게 벙커 보이시죠? 여기 벙커 아 여기 그라스벙커네 흙이 없어 관리를 그렇게 막 하는 데는 아니다. 아, 아슬아슬했다 이거. 여기 이 여기 이돌매트 그린 경사 있네요. 7번 홀은 65m. 65m고 코스는 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음, 왼쪽으로 되게 심하게 흘러요. 이 산을 되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파슬이랑 자연스럽게 좀 이런 경사가 형성이 돼 있어 팔고 반은 어디지? 시리건 어, 럭키다 럭키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그린 주변으로 다 경사가 엄청나게 있어서 이런 트러블샷 연습할 거 아니면 어프로치 연습하기도 조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어, 여기는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어, 1인 요금도 2만원 그리고 2인, 3인이 와도 2만원 똑같이 다 2만원이에요. 그리고 라인홀이 아니라 7개 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2개 홀은 뭐공사 중인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랑은 좀 달랐어요. 라인홀도 아니었고 그리고 1인 요금도 어쨌든 2만원이었습니다. 어, 합리적인 가격이다.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친절하다 뭐 이런 리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7월에 2만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시간을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이 그나마 오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리 상태는 어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그림도 인조 매트가 아니라 그냥 그돌 매트 같은 그런 거어요 딱딱한. 그래서 퍼팅이나 그런 거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매트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마스리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디다스 2023년 신상 투어 스냅백이에요. 장시간 라운딩을 하셔도. 땀 흡수가 잘될수 있게 스웨트 밴딩으로 제작이 된 그런 스냅백입니다 사이즈 조절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뒤로 보시면 이런 간편하게 이렇게 열고 닫고 할수 있는 스트랩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사이즈 조절까지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냅백은 보시면 이 앞에랑 이 챙이 각이 되게 생명이잖아요 음, 패션업을한 그런 골퍼들은 또 이런 각이랑 이런 챙에 어떤 되게 이런 걸 각을 되게 신경을 쓰실 텐데요 이 각이 또 흐트러짐이 없어서 뒤에는 메쉬로 굉장히 시원한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또 각을 신경 써서 멋까지 생각을 한 그런 모자예요 그리고 앞에 챙도 막 이렇게 구부려도 잘 구부려지지 않는 그런 탄탄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그리고 네이비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골퍼들이 가장 사랑하는 쇼핑몰 딜팡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